한때 한국교회 전도폭발 훈련이 유행처럼 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방법이 대세 중에 대세였습니다. 전도폭발의 참시자인 제임스 케네트 목사가 전도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교인의 초대로 그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 자기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한 웨이트레스 여정원이 여조, 여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고 또 성령님이 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 이런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식사만 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차에 시동을 거는데 총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종전의 그 여종업원이 여 권총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임스 케네드 목사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목사 자신이 그 여자에게 천국으로 갈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케네드 목사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전도에 집중한 것이 바로 전도 폭발의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제임스 캐네디 목사는 이 전도 폭발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이유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 보내줘야 하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운명을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소 9장 2 7절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돈으로 될까요? 아니면 권력으로 될까요? 또 많이 배운 거그 학식으로 또 어떤 종교나 철학적인 거로 아니면 또 나의 선행으로 이것이 해결될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법 없이 선하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이라고 말씀처럼 죄와 사망을 나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로 제 생에 최고 최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한 1서 바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문제를 보상 없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매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이렇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로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 네.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은 적고 멸망의 길로 들어사는 자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많은 마음 문을 열고 생명과 천국 대신은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마음 문을 열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나의 마음 문을 열수 있는 열쇠는 죄를 등에 업고서 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이윽주고 돌아서는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아, 네. 네. 구원의 믿음은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뢰여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본문에 나온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리까이 말은 빌리보 감옥의 간수가 말을 한 것입니다. 제 중에서 구원받는 길은 비단 이 간수만의 소원이 아니라 전 인류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네. 제와 사망의 구덩에 깊이 빠진 전 인류들에게는 제와 사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에게도 찾아갔고 공자에게도 찾아갔고 또 마음에게도 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의 말에도 길을 기울이고 많은 곳을 이곳저곳 살펴봤지만 그곳에는 진정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중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 구원의 길은 자기를 죽이는 수도 생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짐을 싸고 집을 나와서 수도원을 찾아가 보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과시관을 쓰고 평생을 살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잔무시 박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굴에, 혼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굶어 죽기도 했고 그 이러한 고행주의나 신부주의의 수도 생활이 결코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한 간수의 말같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진정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리포 강수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고 제일 먼저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등한시하며 아주 무관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에 보면 죄에는 값이 있는데 그 죄의 값은 곧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에서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제약 중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자나 석가도 다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죄 문제는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곧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약세상에 오셔 3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한 번에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내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 영적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이렇듯 중요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천국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되고 중생 변화의 은총을 입게 하며 옛 사람을 죽이고 주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회개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계는 또한 과거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줄을 다 끊어버리고 180도 전환하여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도와 같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며 사개와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맺힌 것을 품고 물질을 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또 회개하는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구원 받는 길은 이와 같이 먼저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성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아, 네, 네. 빌립보의 간수와 가정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에 그 결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슬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짜증을 내는 것은 언제나 마귀의 역사이지 성경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던 소크라트스의 뭐 지혜나 플라톤의 철학이나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나 헬라의 문명으로도 재인을 구원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우주적인 속죄를 해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제삼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사업체위에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